힘드네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기남씨? 임시지부장님은 어디 가셨죠? <웃음> 다시 지원 요청을 하러 가셨습니다. 신서울지부에서 보냈다는 클로저들이 영 오리무중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특별 구금실의 상태도 살펴볼 겸 이쪽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구금실 벌처스에서 만든 거라고 했죠. 밖에서 활개치는 차원종들, 역시 구금실의 문제는 아닌가요? 네, 그랬으면 진즉에 안개부터 누출되었겠죠. 아무래도 저 차원종, 플로프가 말한 대로인가 봅니다. 플로프와 연결이 끊어진 해저형 차원종들을 에너벨이라는 차원종이 장악했다는 게요. 하하, <웃음> 망가진 물... 이런, 이 날이 어두워졌군요. 안 그래도 차원종 옆이라 으스스한 판국에 어? 아, 제, 아, 죄송합니다. 친구분을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임시 지부장님께 들었습니다. 구금실 안에 차원종과 친구 사이라면서요? <웃음> 이상하죠? 차원종과 친구라는 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차원종인데도 열심히 클로저 일을 하는 분도 알고 있으니까요. 늑대계 팀에 레비아 씨 말이군요. <웃음> 아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어쨌든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저도 차차 저분께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응. 어라? 왜왜 아, 아, 왜 그러시죠? 아, 제가 무슨 심기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못 써요, 플로프 그렇게 노려보면 겁을 먹잖아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해주세요. 친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친구... 아니야. 저 인간 약해. 튼튼하지 않아. 주먹 한 방에 가루가 될 거야. <웃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써요? 저도 튼튼하지는 않지만 당신과 친구잖아요? 그, 그거야... 너는 빨라서 잘 피하니까... 그럼 튼튼하지 않아도 잘 피하기만 하면 친구인가요? 그, 몰라...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는 강한 친구를 찾으라고. 계속 단련시켜서 끝까지 따라오는 애만이 친구라고. 이런, 또 해저형 차원종들입니다. 쉴 틈을 안 주는군요. 다녀올게요, 플로프 그동안 잘 생각하고 있어봐요.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에요. 신정은... 친구. 네또들러주십시오 저수지씨 에너벨 대체 뭐가 목적인걸까요 제대로 된 작전도 없이 물량공세만 퍼붓는 것 같은데 단순한 시간 벌기 아니면 체력을 뺏으려고 그것도 아니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아 에리씨 여기 수건이랑 물이요 어? 채민이씨 세상에 옷에 입히 좀봐 어디 다치신 거 아니죠? 네, 제가 흘린 피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저 수지가 열심히 만들어준 옷인데 말이죠 아껴서 오래오래 입고 싶었는데 아, 맞아! 옷하니까 생각났어요 안 그래도 수지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에리씨한테 줄 새로운 옷을요 새로운 옷? 저한테요? 네, 약속했다던데 모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걔 틀어박혀서 바느질만 하고 있어요 엄청 튼튼하고 안개도 다 막아주는 녀석으로 만들거래요 부럽네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어서요 친구? 누가 누구랑? 어? 어라? 저건 저 안에 있는 건아걔 여자아이? 아니 저 차원종인가요? <웃음> 처음 보셨겠군요 플로프라고 해요 제친구죠 플로프? 이쪽은 채민이씨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음, 싫어 약하잖아 한 대만 쳐도 죽게 생겼어 <웃음> 정말 그런 소리하면 무서워하잖아요 좋은 친구가 될것 같아 소개해준 건데 친구? 나랑 그 약한 인간이랑? 친구의 친구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미니씨와 친구니까 당신도 미니씨의 친구겠죠? 몰라 모르겠어 약한데도 어떻게 친구라는 건지 모르겠으면 일단 대어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알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 미안해요 미니씨 미니씨한테는 묻지도 않고 멋대로 저 차원 중 거점에 들어왔던 안개와 관련이 있나요? <웃음> 그 안개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하지만 그건 플루프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저 아이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해서 좋아요 그럼 얘기해 볼게요 친구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저 차원종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무작정 공격하지는 않을 테니까 적어도 얘기를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쵸? <웃음> 훌륭해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플로프, 당신은요? 여전히 미니씨와 얘기해볼 생각 없어요? 알았어. 해볼게. 나도 궁금하기는 하니까... 약해도 친구가 될수 있는지... 좋아요. 그럼 전 다시 나갔다 올게요. 눈치 없는 차원종들이 두 분의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웃음> 너희도 술래잡기 하는구나! 응! 병원 애들이랑 놀때 몸이 안 좋아서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카드나 보드게임은 많이 해 어른들하고는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하고 와, 그게 다 놀이인 거야? 다추 들어봐 그럼 한번 해볼래? 카드라면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응, 해볼래! 할 거야! 가르쳐줘! 에리 요원님을 찾으러 왔더니 미니가 왠 차원 중고 괜찮으려나? 친해 보여서 말리기가 뭐한데? 괜찮아요. 저대로 놔두세요. 아! 아 에리씨? 아,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제 뒤에 죄송해요. 온지는 좀 됐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광경을 보느라요. 다친 곳이 있나요? 그랬군요. 에리씨가 플로프와 미니를 만나게 해주셨군요. 아, 죄송해요. 경감님께도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보호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래 보여도 미니는 성인인걸요. 자기 일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렇군요. 좋은 언니이시네요. 아무튼 만나게 해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저렇게까지 빨리 친해질 줄이야. 미니도 오린 투병 생활로 많이 외로워 했거든요 주위엔 다 어른들이나 아이들 뿐이라서 보니까 플로프저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가 없었던 거겠죠 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고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요 해결해야 될 임시 지부장님께 뭔가 들으셨나요 어? 아내 정신 좀봐그일 때문에 찾아온 거였는데 어서 대피소의 지휘실로 가주세요 임시 지부장님과 한기남씨가 알아내셨다고 해요 에노벨 그 차원종이 은신처를 당신의 몸 소중히 하세요 유니온 신에리씨 오셨군요 드디어 에너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알아냈어요. 추정되는... 확실하지는 않은 건가요? 아... 네. 정확히는 에너벨이 아니라 오리진 휠의 위치를 알아낸 거라서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에너벨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 오리진 휠... 남포동에서 폭격기 편대를 공격한 후로 사라졌었죠? 맞아요. 그래도 중력파의 남용으로 비행이 힘들어진 이상... 부산시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유니온의 감시 위성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만 곧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에너벨이 말한 대로 오리진 휠이 저희 측의 비행정 휠 오브 포춘과 리버스 휠의 원형격이라면 그 비행정들이 지닌 클로킹 모드, 광학 위장이나 그 외의 스텔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을 거라고요. 스텔스, 투명화 기술인 거죠? 레이더에 걸리는 걸 피하는 그럼 보통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을 텐데 뭔가 묘안이 있으신가 보군요 네그 묘안으로 나포된 휠 오브 포춘을 찾아냈던 분이 계셔서요 아 마침 와주셨네요 한기남씨 전에 말씀드린 건을 설명해 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두분다이 장치를 주목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기남입니다 벌처스의 제가 가져온 이 기계 장치 보이십니까? 이건 휠 오브 포춘을 찾을 때 회수했던 위치 발신기입니다. 정확히는 그걸 역으로 개조해서 다른 발신기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장치죠. 다른 발신기라면 오리진 휠의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휠 오브 포충과 리버스 휠, 통칭 휠 시리즈는 같은 구조로 설계된 자매기입니다. 동일한 외형에 동일한 스펙, 레이더를 피하는 전파 흡수제까지 똑같은 걸 사용했죠. 따라서 두 기체가 작전을 수행할 때 차질이 없으려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식 고고도 입체 감시 레이더로만 감지되는 극초단파 대역을 공유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 장치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리진 휠이 휠 시리즈의 원형이라면 스텔스 기술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다면 그파훼법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치 발신기를 위치 추적기로 개조해본 거였는데 하하! <웃음> 이게 빙고였지 뭡니까! 오리진 휠의 위치로 추정되는 좌표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에노벨이 오리진 휠을 복구해낸 장소가 휠 시리즈를 만든 유니온의 연구실이라고 했죠? 아마 그때 같은 부품들을 쓰면서 전파 흡수제도 같은 것을 썼던 모양입니다 <웃음> 자신만만하게 인간을 얕봤던것 치고는 허술하네요 설마 하등하다고 무시했던 인간이 자기들의 기술을 역으로 이용할 줄은 몰랐던 걸까요? 너,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죠 어느 쪽이든 저희로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그러게요 덕분에 방벽의 실마리도 잡았고요. 그래서 에너벨 오리진 휠의 좌표는 어디죠? 센텀시티 하수광고의 끝. 과거 미하엘 폰키스카가 사용했던 은신처입니다. 신호는 그 부근에서 나오고 있어요. <웃음> 미하엘의 은신처? 그런 게 거기에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압수수색을 벌인 장소예요. 그때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발견되지 않은 공간이 있었나봐요 지하 경락고 같은 거겠죠 오리진 휠이 들어갈 정도라면 미하엘 폰키스크가 도주에 사용한 비행정도 그쪽에서 나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언제나 한 걸음 뒤처지네요 매번 따라잡으려고 해도 너무 심려치 마세요 항상 누구도 믿지 못해 보험에 보험을 들어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미 가본 적이 있는 곳이라면 길을 잃지는 않겠네요 안 그래도 그때 압수수색을 하신 경찰분께 안내를 부탁드렸어요 남포동 쪽의 공세가 이쪽으로 몰려서 마침 여유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센텀시티로 넘어오셨을 테니 합류해서 같이 은신처를 찾아가주세요 어디까지나 정찰이 목적이에요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네또 들러주십시오 여... 여기야 여기 길 안내를 받은 경찰관이 나였어 놀랐지 그보다는 합류 포인트에 아무도 없어서 놀랐어요 왜 먼저 지하로 내려오신 거예요? 한참 찾았잖아요 어라? 입구에 남긴 메시지 못 봤어? 길 확인차 내려가 있겠다고 했는데 뭔가 적어두긴 하셨더군요 너무 악필이라 알아볼 수 없었지만요 아, 그, 그래도 그걸 따라서 내려온 거잖아 아 그럼 된 거지 응. 음. 그래요 그런 걸로 해둘게요 어쨌든 시간을 낭비했으니 서두르죠 길을 확인하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쌀쌀 맞지 않아? 묘하게 뒤끝이 있는데 조심성폭 타이밍을 맞춰보죠 세게 당기듯 더 높이 미끄러지며 쏠게요 더 쏠게요! 시원하게 밀게요! 아 저기 말야... 뭔가요? 드디어 길을 잃으셨나요? 아, 아니! 길은 잘 찾아가고 있어 그냥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야 이 혹시 센텀시티에서 채민이라는 아이 봤어? 민간인이긴 한데 구호 활동을 열심히 해서 눈에 띄었을 거야 네, 작지만 당찬 아가씨였죠 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여러모로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그랬구나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 아이 내 부하의 동생이거든 나랑 진짜 친했던 녀석 있었어 최민우 경정님 말이군요 허유미 경감님께 들었어요 들었구나 그럼 내가 왜 묻는지도 알겠네 네 이해했어요 좋은 상관이시네요 단 악필이라서 부하분들이 보고 서쓸때 싫어했겠지만요 끈질기네 정말 근데 민우도 진짜 싫어하기는 했어 <웃음> 미니씨한테 해줄 얘기가 늘었네요 음 그러니 무사히 돌아가자 내가 끝까지 안내해줄게 도에 그 어, 물드세요 어디 얼마나 가지 볼까요? 둘이서 하나예요 어디 피해봐요 <웃음> 파도를 박차고 슉. 슛 <웃음> <웃음> <웃음> 어지럽죠? 여기 루피에요 가아멘 올려치고 깨끗코! 아직이요? 초신성 폭발! <폭포! 웃음> 잠깐! 나가지 말고 여기서 봐. 아무래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 그나저나 저 로봇 대체 몇 개야? 원래도 저렇게 많았었나? 스페어 바디일 거요. 예 데이터만 전송하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은 죽음의 공포를 모른다고 에너벨이 그러더군요. 나 참, 자랑할 것도 어지간히 없으시네. 일단은 예정대로 정찰부터 하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내야지. 굳이 우리 쪽에서 알아낼 필요 없겠는데요? 에너벨들이 뭔가 떠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죠. 다운버스터, 시퀀스 재개, 위성변환 엔진 가동. 4차 추출 시작 해당 대상의 위성력 감소 생명 유지 장치 이상 무 추출된 양을 반중력 엔진의 공급 출력 65% 증가 중력장 범위 확대 고유 주파수 공진 강화 목표치 도달까지 54분 27초 26초 25초 어, 저게 다 무슨 소리래? 좀 알아듣겠어? 글쎄요 일단 교전 기록으로 녹음해두고 있어요. 나중에 분석을 맡겨보면 알게 되겠죠. 거점엔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 괜히 우리끼리 추측하기보단 그게 낫겠다. 당장에 뭔가가 터질 것 같지도 않고 조용히 관찰만 하다가 돌아. 다음 버스터. 시뮬레이션 시작. 반중력 엔진 가동. 3, 2, 1. 전화. 뭐, 뭐야? 뭐 하려는 거야? 조심하세요! 대기로 거센 진동이! 지진? 지진인 거야? 아니에요. 이건 그때 오리진 휠이 남포동에서 사용한... 그래요! 당신네 폭격기를 격추시킬 때 사용한 중력파죠 이런! 발각됐어! 아! 정말이지! 완전 방심했네요! 설마 역추적으로 여기를 찾아낼 줄이야! 남포동에서도 해방을 놓은 그 기술자인가 보죠? 전파방해를 계속 해낸 것도 그 인간이었을 테구요 덕분에,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기껏 다른데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었는데. 플루프에게서 빼앗은 해저형들 말이군요. 어째 목적도 없이 계속 쳐들어온다 했더니. 별 도움은 안된것 같지만, 아무튼, 양동작전 유생치죠. 들켜버린 이상, 여기서 돌려보내주지 않겠어요. 조심성 폭발! 어디? <웃음> 앞뒤 좌우로 파도를 박차고 슛! 잘 따라오세요 빵야! 에? 단말 가동 파이브 마인드 연결 본체에 권한 이양 카테고리 돌메이커 개시 일부 개체는 공격모드 전환 나머지는 연산 모드 유지. 에리야 저기 좀 봐. 저 로봇들,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아. 스페어바디와 접속했나 봐요. 저 에너벨들까지 참전했다간 끝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웃음> 뭐야! 웬 물방울이... 에리야 너야? 너가 이 물방울로 나를... 둘중한 명이라도 나가야 해요. 제가 시간을 끌 테니 경정님은 탈출하세요. 무슨 소리야! 나가도 전력인 네가 나가야지! 저라면 버틸 수 있어요. 몇 차례 도망쳐본 적도 있으니까요 정 걱정되면 최대한 빨리 돌아와주세요 거점에 든든한 지원군도 있을 거예요 지원군? 아, 그게 누구? 방울씨? 지금이에요 경정님을 터널 밖으로 아 안돼! 에리야! 경정님! 송은이 경정님! 정신이 좀 드세요? 어... 어... 어라 허유미... 경관? 아, 네가 왜... 아, 여긴... 기억나지 않으세요? 거점에 도착하자마자 탈진하셨어요. 남포동에서 센텀시티까지... 아,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강행군을... 아, 젠장... 아, 기절하고 얼마나 지난 건데? 아니... 아, 그보다 에리는... 에리는 돌아왔어? 아, 아니요... 에리 요원님도 같이 계셨어요? 기절하신지는 대략 15분쯤... 이이렇게아니야 당장 임시 지부장님께 가야해! 어? 경장님! 기다려주세요! 다친 곳이 있나요? 미니야, 무슨 일 있어? 인간들이 왜 저렇게 시끄러워? 아, 그게 유미 언니가 승훈이 경장님... 아. 내 오빠의 상사분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지하수로 쪽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에리씨도 같이 내려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고 안 돌아와? 에리... 내 친구가? 응 무사하셔야 할 텐데 지하수로라니까 느낌이 안 좋아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엄청 큰 지진도 있었잖아 혹시... 그거랑 관련된거 아닐까? 에너벨.. 나쁜 친구.. 아니.. 이제는 친구 아니야 그냥 나쁜 녀석이야 응? 뭐가? 무슨 소리야? 미니야 너랑 나.. 친구야? 어? 이.. 이렇게 갑자기? 친구.. 아니야? 어.. 어 아직.. 알아가는 단계지만.. 치.. 친구 맞아! 넌 몰라도.. 나한테는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오빠가 죽은 이후론 처음인걸. 응, 그렇구나. 응, 친구야. 그런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너희 대장에게 전해줘. 나도 내 친구를 돕고 싶다고. 부디 우리의 센텀시티를 구해주세요. 다운버스터, 시퀀스 재개, 위성변환 엔진 가동, 4차 추출 시작. 해당 대상의 위성력 감소 생명유지장치 이상 무 추출된 양을 반중력 엔진에 공급 중력장 범위 확대 목표치 도달까지 54분 27초 26초 25초 여기까지가 지하수로에서 있었던 교전 기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연 요원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말대로라면 다운버스터라는 건 뭔데 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예리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요 죄송해요 당황해서 그만 그럼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다운버스터는 리터 규모 9.5 어쩌면 모멘트 규모 1 0의 대지진을 촉발시키는 작전 같아요 에너벨은 오리진 휠의 반중력 장치를 폭주시켜 센텀시티 나아가 부산시를 침몰시키려는 거예요 반가워요 대지진? 부산시를 침몰시킨다고요? 그, 그건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닐까요? 아, 아니, 하지만 요원님이 허언을 하실리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으니까요. 일단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처음에 위상변환 엔진이 언급될 거예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엔진은... 말 그대로 위상력을 플라즈마로 변환시켜주죠 위상력을 제공, 추출할 수 있는 위상능력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한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동력으로 반중력 엔진을 점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올라가겠죠 기존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요 네 그러면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장도 강해지겠죠. 거기에 특정 주파수를 실어서 하수광고의 고유 주파수까지 공진시킨다면 최소한 센텀시티 전역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겠군요. 아니, 그쯤 되면 해수면의 경계도 무너질 테니 대량의 해일이 지상을 덮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시가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목표치 도달까지 54분. 이미 그때로부터 20분은 넘게 지났으니... 30분도 안 남았다고 봐야겠네요. 더 늦기 전에 알아낸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자, 잠깐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결국 그 대지진이란 건 무한한 동력이 있을 때 위상변환 엔진으로 추출한 위상력이 계속 있을 때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에너벨 쪽에 그만한 숫자의 위상능력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현재 부산시의 위상능력자라고 해봐야 둘이잖아요. 네. 장미숙 요원님과 에리 요원님 뿐이죠. 그래서 저도 완전히 확신을 못 내렸던 건데. 있어요. 그만한 숫자의 위상능력자들이 신서울지부에서 파견하기로 했지만 부산에 도착하기 전 행방불명된 클로저팀이요. 그들이 에노벨에게 납치당한 거라면 새로운 기술지원이 준비되면 말씀드리죠. 기다리고 있...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서울지부에서 지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를 견제하는 파벌이 일부러 지원 요청을 늦추는 게 아닐까 의심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 신서울 지부에서 제 입지가 확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니었군요 에노벨에게 납치돼서 위상력을 갈취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알게 된 이상 반드시 구해야 해요 에리 원님도 구하고 도시가 침몰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요 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에리를 구하러 가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 로봇, 에너벨이한 대도 아니고 수십 대였는데 도저히 뚫고 들어갈 엄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부산시와 협조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최선 같아요. 은신처에 붙잡힌 클로저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요. 죄송해요. 이런 냉정한 소리밖에 하지 못해서요. 저기... 그럼... 만약... 강한 차원종이 도와준다면요? 미니야! 어, 네가 여긴 왜... 안녕하세요 은희경정님 복구작업 때 뵙고 처음이죠? 회의 중이신데 죄송해요 서둘러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구금실의 차원종 제 친구 플로프의 전원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도 돕고 싶으니 풀어달래요 친구를... 에리씨를 구하러 가겠다고요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 안녕하... 플로프를 풀어달라니 절대 안 돼요. 그 차원종이 바라는 안개에 점멸할 뻔했던 걸 벌써 잊으셨어요? 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도 그때의 플로프는 아직 저희들에 대해 몰랐어요. 저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과 친구가 될수 있는지 어떤지 아무것도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안개도 절대 풀어놓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그건 그 차원종이 한말일 뿐이잖아.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런... 소문이 경장님까지... 자칫하다간 부산시 전체가 날아갈 판이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어긋났다간 모두 죽을 거라고 우리만 있는 거라면 모를까 너랑 시민들의 목숨까지 걸고 도박을 할순 없어 그랬다간 정말 민우한테네 오빠한테 얼굴을 들지 못할 거야 하... 이해하지? 그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어차피 임시 지부장님도 허락하지 좋아요 일단 플로프를 만나보죠 어 이, 임시 지부장님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얘기를 듣고 나서 거절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담당 요원의 말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에리씨의 관리 요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는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에리씨가 믿고 부탁했던 친구분을요 그, 뭐다 다들 이쪽이에요 플라프! 우리 왔어! 어, 왔구나? 너희 대장이랑 같이 왔네? 대, 대장... 어, 그렇게 보이셨나요? 아니, 에리가 네 말은 듣길래 가장 강한 인간인가 해서... 근데 역시 아닌가 보네. 툭 치면 바로 죽게 생겼어. 그, 그렇군요. 제대로 보셨네요. 그래도 당신을 풀어줄 권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타당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니씨에게 들었지만 당신의 입으로 직접이요. 음, 튼튼하지 않아도 약해도 친구가 될수 있대. 그래서 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 술래잡기가 아니라 다른 놀이들도 해보고. 너무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웃음이 나와. 안 웃으려고도 해봤는데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았어. 플로프 그리고... 친구의 친구는 친구라며 그렇다면 에리와 미니의 친구인 너희도 내 친구 아니야? <웃음> 그것도 에리씨가 알려주신 건가요? 응 너희 인간들은 그렇다던데 아니었어? 그렇다고 한다네요 뒤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인간 나름이라 말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이렇게나 순진한 차원종일 줄은 몰라서요 그러게요 이러면 아까 싫은 소리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지. 아, 그래도 풀어주는 건 거점을 나간 다음이에요. 여기서 폭주라도 일으켰다간 정말 답이 없으니까요. <웃음> 그럼 플로프의 처우와 앞으로의 방침은 결정됐네요. 에리시를 구하는 것도 납치된 클로저들을 구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대지진에서 부산시를 구하는 것도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고 이뤄내기로 해요. 그걸 위한 인간과 차원종의 연합작전이에요. 그럼 다녀오세요. 충상이에요